눈올 때는 악몽. 경계 근무할 때도 추위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다 움직이려면 눈을 치워야 하는데 밑으로 버릴 수가 없어서 움직일 공간만 확보해놓고 옆으로 살짝 치워놓는다. 두 봉대다. 여기까지 들으면 전방 같잖아요. 네. 어느 부대일까? 자, 두 번째 힌트. 에, 비 오거나 눈올 때 정말 난리 납니다. 번개가 관측소 바로 옆으로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. 겨울에는 칼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영하 4, 50도까지 떨어집니다 영은이영은이은이이이 영상은 이상이이영상상은이상이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상면회 영상은 고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서울 매연이랑 땡볕에 있으려니 짜증나고 아래 쳐다보면 사람들 자유롭게 다니는데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. 야 뭐야? 어딜까요?